<웃음> 복수할 것임, 것임. 어머야, 아이고. 어머야, 아이고. 이미 음, 빠른 감사입니다 어머야. 그 크리피트 안 컸다고요? 다 내보냈더라고 그래서 통화했는데 어 인프다 오랜만 어 님들 인프 인프 인프 오랜만이다 오랜만 인프 잡지마 거기까지 샘 더이상 못가셈 웬만하면 돌아가셈 어딜 감히 퍽 우와 인프가 날아심 아왜 때리셈 왜 때리셈 이렇게 내 이상 우리도 가만히 하지 않겠심 똑같이 해주겠심 야 되게 오랜만이다 와 되게 오랜만이다 이거? 거대 인프 야 심지어 상체가 안 보여 필요한가? 와 거대 인프 오랜만이다 <웃음> 진짜 야 진짜 오랜만이다 와오 <웃음> 어, 크크 맞다 여기 인프들 옛날 언어 쓴다? 이거 있으셈? 크크크 쓰는가봐 야 지금 보니까 되게 아저씨 같다 거대 인프들 말하는거 IP 몇? 아인프에들 왜져? 아인프 애들, 인프에들 왜져? 이래아 존나 이런 것도 써? <웃음> 그러게 이 초딩들 이제 아저씨인데 이제 20대인데 이제 애들 20대가 뭐야 30대도 있지 <웃음> 복수할 것임 것임 어 뭐야 아이고 어 뭐야 아이고 이 빨로 감사합니다 어 뭐야 어, 뭐야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뭐야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 뭐야 <웃음> 알지 나들 또 클린 데스터 퍼트린단 말이에또이 사람들 또아 이제 또뭐 삼덕이 형 방송도 야 젠제다 너 인프한테 졌다면서 크크크크 아우 방송가면 이제 아 젠제님 인프한테 지셨다면서요 아 세상에 살다 살다 겨대 인프한테 죽은 건또 진짜 엄청 오랜만이야 진짜 방송 좀 리플레이 돌려봐 잠깐만 아 에너지가 마이자팔로왔어 에너지가 많이 깎여 있었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뭐야 그럴 수도 있지 차마 동족을 잡지 마. 나가 진짜 나가